가까운 사람에게 노트를 빌려오는 꿈 친구간의 우정이 두터워지고 상대방과 약속을 하게 된다 가방 안에 문서들이 가득 차 있는 꿈 가방 안에 문서들이 가득 차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다음에 계획한 대로 자질없이 일을 추진한다 가방 속에 있던 문서나 물건 등이 없어진 꿈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돈이나 서류 등이 없어진 것을 보았다면 현실에서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꿈이다 가방 속에 있던 문서나 물건들은 자신의 고민거리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혹은 고민을 해소할 만한 아이디어나 방법이 생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꿈이다. 경비원에게 여행증을 제시하고 통과한 꿈 하는 일을 재검토해보고 병원에서 진찰받을 일이 생긴다. 경찰이 호출장을 주거나 문서에 도장을 받아가는 꿈 경찰서 관련 문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좋은 의미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안 식구 중한 사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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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돈, 수호성취 등의 기론이다 신분, 권리, 사건, 일거리, 책임 등의 일이 해소된다. 공공단체에서 어떤 통지서가 오는 꿈? 어떤 통지서를 받거나 신문, 잡지 등에서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공공단체의 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꿈?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전근을 가게 됨. 관청으로부터 영장이나 호출장 등이 오거나 받는 꿈? 국가로부터 벼슬이나 지위를 위임받아 관직을 얻게 되리라 본다. 기자로부터 문서를 받는 꿈. 깊은 소식과 정보를 받아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쉽게 처리한다. 남에게 책을 받거나 책을 펴놓고 가르침을 받는 꿈. 지식이 늘어나고 장차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인물이 되거나 크게 발전할 징조이다. 남의 집문서, 부동산 증서 등을 얻는 꿈. 권리, 재산, 토지 등이 생기게 된다. 남의 책상 위에 놓여진 책이나 문서를 읽는 꿈. 비밀이나 부정에 관련된 일을 알게 된다. 남의 책이나 문서를 몰래 훔치는 꿈. 구하는 목적 내지 소망의 달성과 더불어 명예와 재물이 번창하게 된다. 남이 주는 지폐를 받았는데 편지나 문서로 변하는 꿈. 남의 강압적인 짓이나 명령에 따를 일이 생긴다. 누군가가 자신의 물건이나 문서를 보고 손짓을 하는 꿈. 자신의 신분, 사업, 작품 등의 비난과 방해할 자가 생긴다. 단풍잎이 변해 문서가 되는 꿈. 공, 사문서에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 출판. 창작 등이 있다. 대통령 임금 등 매우 높은 신분에게 명함을 받는 꿈. 취직을 하게 되거나 승진을 하게 될 것이며 통과해야 할 어떤 관문에 합격하게 되리라 본다. 또한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으로부터 중요한 서류 문서를 받는 꿈. 승진, 합격, 당선 등과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문서상 기쁜 일이 생긴다. 땅 속에서 대통령 도장을 캐낸 꿈. 사업을 추진해 나가거나 자기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땅 속에 묻힌 오래된 서류 뭉치가 나오는 꿈. 그늘에 가린 작품이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고 출판하게 된다. 발명을 한다. 무덤 속에서 오래된 문서나 책이 나오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되고 새로운 학문적 자료를 발견한다. 부모의 유산이나 가업을 물려받고 집안이 화목하여 태평무사하다. 문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 여권 비자 등을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각종 증서를 분실하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자신의 조건과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불합격, 실패, 중단 등의 불운이 닥친다. 문서나 증거라고 생각되는 종이를 찢거나 불사르는 꿈명예가 손실될지도 모르고 현재의 지위에서물러하게 되거나 관직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문서를 달락에 넣었다 꺼낸 꿈 오랜 세월 학문을 연구한 끝에 세상에 그 성과를 내놓는다. 문서를 얻는 꿈 어떤 권리나 사명이 주어지고 남에게 주면 그런 일이 해소된다. 문서를 찢거나 태워버리는 꿈. 자기의 신분, 권리 등을 박탈당하고 어떤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문서를 태워 재가 남거나 구기거나 찢어서 간직해 두는 꿈. 사건 수습이 안 되고 어떤 증거를 남기게 된다. 문서에 글씨가 보이지 않는 꿈. 어떤 회의에 안건이 부결되고 유명무실해진다. 불합격, 실패, 불길한 암시가 있겠다. 문서에 서명을 하는 꿈. 어떤 일에 약속과 계약을 하게 된다. 작품 창작, 집회. 협약 등이 있다 별리사로부터 문서나 인장관인 등을 받는 꿈. 매우 어렵던 문서에 결제가 나거나 별을 따듯 힘들던 특허를 받아낸다 산신령으로부터 문서와 인감을 받는 꿈. 곧 승진하고 단체나 조직의 장이 되어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된다 각종 재판의 승소 결제 계약 합의 취득 입학 승진 합격 당선 학위 자격 취득 승리 성공 행운 등의 기운이다 상대방에게 각서나 경위서를 받는 꿈. 상대방에게 명령을 하거나 신변 조사할 일이 생긴다. 서류 뭉치를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실물수가 있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10년 공부도로 아미타불이 된다. 설계사로부터 희귀한 문서를 받는 꿈. 뜻밖의 좋은 경사스런 일이 있고 문서상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세무사에게 납세에 관한 서류 뭉치를 맡기는 꿈. 실제로 복잡하고 난해한 일들을 전문가에게 맡겨 손쉽게 일을 처리하게 된다. 남에게 어려운 일들을 부탁하거나 협조를 바란다. 경제, 금융, 재물, 경영, 협조, 도움, 위탁, 일거리, 해결, 물품관리, 경리 사무, 심부름꾼, 대행업 등을 상징한다. 손님이 두루마기 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놓는 꿈. 실제로 공 사문서에 관련된 일이 발생하거나 정보와 깊은 소식을 듣는다. 신령적인 존재가 문서를 가져다 준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학자의 지도를 받아 학문 연구를 하고 그의 후계자가 된다. 어떤 사람이 준 돈이 편지나 문서 종이로 변하는 꿈. 누군가의 가압적인 요구, 지시, 명령 등을 따르게 된다. 용이 서류 뭉치를 입에 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문서상 기쁜 일이 있거나 상, 훈장을 받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경사 등의 길조이다. 윗사람에게 문서의 결제를 받는 꿈. 누군가에게 부탁한 일이 받아들여지거나 기타 소원이 성취된다. 자기가 남의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꿈. 일을 마치거나 남의 일을 대신 해주게 됨 자기의 가방이 열려져 있고 돈이나 문서나 없어지는 꿈 누가 자기의 근심거리를 해소시켜 주거나 그 방도가 명백히 밝혀진다 자기의 흰옷에 누가 국글씨를쓴꿈은 자기의 신분이 새로워지거나 간판을 새로 바꾸게 된다 자신의 가방이 열려져 있고 돈이나 문서가 없어지는 꿈 누군가가 자신의 근심거리를 해소시켜주고 그 방도가 명백히 밝혀진다 자신의 주택이나 전답을 저당 잡히는 법 절차를 문서로 이행하는 꿈. 사업이나 명예에 관련된 기쁜 일이 생기든지 안정, 발전을 누리게 된다. 졸업장 또는 상장을 받는 꿈. 명예, 업적 또는 공로의 과시 취직 등을 상징한다. 중요한 비밀 문서를 남에게 빼앗기는 꿈. 실제로 체험을 하고 기초성과 권익을 상실한다. 실물수, 수치, 실패 등이 있다. 집문서를 얻는 꿈. 권리나 재산, 토지 등이 생김. 집 문서를 자신이 만들어 보거나 누가 주어서 갖게 되는 꿈. 합격 통지서, 발령장, 임명장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좋은 직장을 얻게 되거나 보다 높은 지위에 임명될 수도 있고 수험생이라면 시험에 합격하게 될 수도 있다. 집이나 문서를 잃어버리는 꿈. 명예, 권세를 상실하게 되거나 현재의 지위 재산 등을 남에게 넘겨주어야 될지도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 책력을 누군가에게서 얻는 꿈. 현재 진행 중인 일이 결실을 얻게 되어 보람을 느끼게 된다. 친구에게 서류 뭉치를 받는 꿈. 어떤 일에 계약을 하거나 문서상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 수주, 선물이 있다. 큰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진 경전이나 문서 등을 보는 꿈. 사업이 번성하고 재물과 이권이 풍부해지는 등 부귀, 발전과 안정을 누리게 된다. 판사로부터 사건을 기록한 서류 뭉치를 받는 꿈. 뜻밖에 많은 일거리가 터져 분주다사하고 좋은 일도 생기게 된다. 계약을 하게 된다. 하얀 서류봉 투검 표면에 까만 글씨나 상서로운 동물 그림이 보이는 꿈. 분명 각종 시험에 합격되고 입양명하게 된다. 승진, 당선, 기소식 등의 길조이다. 행정관청에 부동산을 등기하는 꿈. 큰 권리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할 일이 생긴다. 회계사가 제3자에게 귀한 문서를 넘겨주는 꿈. 믿었던 사람이 귀한 비밀서류나 정보를 누설하여 피해를 당하게 된다. 회계사로부터 문서상 회계장부를 받는 꿈. 문서상에 깊은 일이 있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린다. 익명장, 상장, 분장 계약 등이 있다. 문서 구매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